네 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네, 오늘은요 그 영화 파닥파닥이 총, 총 78분 짜리 영화인데 그게 원래는 98분 짜리 영화였었거든요 이 편집되어 버린 20분 정도의 분량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뮤지컬, 이 장면은요, 이제 제일 처음에 고등어가 사람들한테 잡혀오기 전에 이제 바다에서 되게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, 거기서 이제 잡히는 장면까지를 뮤지컬의 어떤 그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던 장면이에요. 그래서 3D로 해서 들어가서 2D 장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나오죠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 만화체 약간 좀 명랑한 이런 만화체다 보니까 톤이 굉장히 다르죠. 장면, 장면 하나는 굉장히 그 신경을 써서 했었어요. 이그볼 때는 이제 그냥 쓱한 1, 2분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 애니메이터 분들이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작업을 했던 작업물들 이게 실제로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최종 화면은 아닌데요. 고등어가 이렇게,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. 이장면 <웃음> 되게. 음, 저는 이 장면을 구성해놓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저는 좋아했었어요. 이런 좀 <웃음> 깨긴 하죠. 지금 보면이편집 감독님이 딱 보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요게... 제가 되게 아까워해서 어, 이거 입술은 좀 지금 보니까 되게 좀 징그럽네요 <웃음> 해파리를 표현한 거였는데 저는 사실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밝다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건데 이게 혼란스럽겠다 그리고 톤에 너무 안 맞는다 영화 톤 전체적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었어요 한 90% 정도 작업이 됐었는데 중단시켰죠 굉장히 이제 작업자분들한테 이제 미안하면서 다른 모두 다 이제 뭐우독님 여태까지 우리 뭐한 거예요 막. 아무 여기도 그런 걸 하긴 했어요 약간 먹고 먹히는 부분에 대한 약간 암시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놓긴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청새치가 고등어들 이렇게 먹을 저 나름대로 이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막 자유롭다 이렇게 청새치한테 쫓기면서도 자유롭게 노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좋아 있었는데 어, 이것도 이 작화하신 분이 이게, 그러니까 학생이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감독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작화를 잘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보이는 이런 장면에서도 이게 레이어가 한5 0 개는 돼요. 그냥 된게 아니라 <웃음> 울고 있네요. 음. 그래서 이 장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딱 최종 렌더링이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고등어가 어부들한테 잡히는 이제 장면인 거죠. 이, 이 장면을 위해서 그 배에 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엔이 장면을 안 쓰게 됐죠. 판단 미스였던 었 거죠. 그이 톤이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퀀스였다. 이 시는 이제 고등어가 처음 이제 탈출 시도한다음에 다 기절을 하잖아요. 원래 본편에서는 기절하고 을 이제 깨 있는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눈입 지느러미 똑같이 달린 물고인데 우리랑 저녁 때 깨어나는 한 중간 시인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편집감독님이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잘렸던 시퀀스죠. 그래서 이런 전 요연이 굉장히 좋아했어요. 이것도 잘릴 때 이거 꼭 잘라야 되냐? 막이고 그랬었는데. 연기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. 음, 원래는 그 올드넘치가 바로 이제 공, 그 부차 편집신으로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공포에 질리는? 그런 씬 공포에 질려서 어떤 마음이 변하게 되는 이런 그걸 표현했던 시퀀스인데, 높편에서는 그 이제 그 뭔가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제가 처음에 이 씬을 구성했을 때는 공포스럽다기보다 아마 오히려 좀좀 익살스럽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넙치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. 에이 hey, 거기 아저씨, 아줌마 뭐회칠려면좀칼좀 좀 씻고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유머러스한 느낌으로 묘사를 했었어요. 그리고 막 여기 회 먹으러 온 사람들도 막상없고막 이렇게 춤추고 얘가 이 넙치가 이런 식으로 춤춘다는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미,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막백감들 사이에서 이렇게 춤추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편집 감독님 보시니 깬다. <웃음> 이건 진짜 깬다. <웃음> 이 완전 갑자기 분위기 잡다가 여기 슬퍼야 되는 시퀀스인데 저는 이제 이신 다음에 바로 이제 놀램이 죽은 게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더이더 더 익살스럽게 하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슬프지 않을까. 이게 더 슬픔이 더 컨트라스트가 생기지 않을까요?라는 그런 관점이었었는데. 편집 감독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게 너무 깬다 화면을 그 화면 영상의 흐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정을 안 했는데 계속 그걸 해서 실제로 보다 보니까 음, 여기 이제 이 도달이에요. 여기 회집 사장님이 이제 그 넙치의 여자친구를 실제로 이제 낚시해서 잡아왔던 그 나름 이렇게 스테이를 넣었었죠. 여기 높이 노래할 때 여기 흰동가리도 이렇게 보고. 그래서 얘가 그, 이 사진을 지금 덮는 게 그게,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. 자기 죽은 여자친구라 그래서 사진을 덮어버리는 거예요. 좀 깨져. 서막 이렇게 춤을 추고 햇빛에서 일어나서 막 <웃음> 상다리로 막 엎으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. 막 그, 그, 그. 나름 이 부분들이 되게, 저는 되게, 재밌게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었죠. 아쉽지만 지금,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최종 편집된 걸 보고 나서 아, 이게 좀 실수를 했네요. 제가 구성 면에서.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거의 작화를 거의 다 했거든요. 많이.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한, 저 했던 부분이어서 뭐 잘려서 잘려도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쉽죠. <웃음> 좋은 커트였었고요. 넙치의 노래 씬.